<웃음> 뭐! 안녕! 잘 있어! <웃음> 야, 이거는 개구랑 씨가 개구쟁이가 아니라 그냥 개구쟁인데? <웃음> 나이스! 아주 짜요! 와, 트리플 길이라고? 자, 이번에 할 포켓몬은 우리 대간둥이 개구랑지! 개구린자로 사용할 스킬은 파도타기와 연막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진입 물건은 이번 개구리는 간단하게 띠띠페에 세 가지 아이템을 사용할 거예요 자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만병통치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간둥이 개구락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, 어, 생방송에서 말고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상향을 먹었잖아요 궁극기 상향을 먹기 때문에 투용률이 좀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그 전부터 한번 봤는데 솔직하게 개구락지 궁극기는 탑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말할 게 없어 사실 진짜야 이건 자, 궁극기를 쓰는 잠깐 사이에 작은 에어번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평타에 뭔가 슉 들어가서 강력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 몬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정말 몸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, 얘는. 음, 뭐야, 이거. 뭐야, 야, 너 뭐야? 일로와, 좋 와. 지금 깨구락 잡고 까보는 거야? 야. <웃음> 아이고, 어. <웃음> 뭐하냐. 아, 뭐해, 잠깐. 햇빛에서 뭐해? 이기위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. 아, 아, 나이스! 됐어! 궁극기 배웠어! 괜찮아! 됐어 됐어? 아, 하이드 하이트 찍을 수 있었는데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찍어! 아... 감히 개구락지한테 까봅니까? 안 되지! 와 진짜 이거!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돼! 아 아프다! 해봐야 돼 아, 이거 안 된다. 아, 궁극기를 너무 일찍 사버렸어 잠깐만, 잠깐만. 도로부터 도로부터 도로부터 도로부터 도로부터 도도캐리터 도로부터 도로부터 도로도로도망가도망가야도야 잡아 잡아. 나이도 아 해피는 아무것도 안 해. 그냥 피할게요, 피할게요. 나이스 이에 예, 도망쳐! 제발! 이쪽을 피하고! 아, 제발! 아, 선생님 이거 일길수 있어요! 이쪽, 일쪽, 부시겠아 뭐하는 거야? 너 뭐해? 파워터기 정말 나 잘했어! 나 캐리했어 지금? 집중만 하면 돼, 집중만 하면 돼. 아야. 아니, 에브이 뭐해? 아! 야! 아니 이걸 줬다고? 와하 진짜 드러나 두명 이거 칠대감한 거야 이거 아니 저기 7명이야 아등극기도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자 바로 위쪽으로 가야 돼 아래쪽은 지금 이미 이겼어 이긴 게임이야 불리한 쪽을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히히히, 어디 가니? 잡아 그렇지! 아하하하 후파가 위험한데, 그래 안 가시. 좋은? 야할거됐어할거다 했어. 아니, 정글 먹고야 되는데 이거? 정글 먹고야 되는데 정글 도못 먹었네. 아, 아뭐 죽어, 안돼, 죽으면 안돼. 얘들아, 뭉, 뭉치자, 뭉치자, 좋아. 아니 아니야, 후파야, 왜 들어가? 아, 후파 뭐해?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나 빠져주고요. 자, 오면 바로 때려. 오면 때려. 이거 먹어야지 얘들아! 아갈가목이 먹어야지! 뭐해! 아, 왜갈가목이랑안 먹지? 나이스! 좋아요! 하나, 어, 둘, 셋! 갈가목이 먹지 얘들아! 갈가목이 먹자! 아니, 갈가목이 먹어야지! 뭐하는 거야 지금! 나이스! 자, 올라가자. <웃음> 뭐! 안녕, 잘 있어! <웃음> 야, 내가 너그쓸거 같더라! 아무리 봐도 그쓸거 같더라! 아, 역시 리자몽이 쓸 때는 만병통치제가 최고지! 아, 야오르지 자, 피 채워주고, 야, 이거는 개구랑씨가 개구장인가 아니라, 그냥 개구쟁인데 <웃음> 나이스! 아주 좋아요! 와, 트리플길이라고 딜 정리를 해야지! 야, 뭐해! 아! 어. 아니, 넌왜 써! 와, 미치겠다, 진짜! 이거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! 나이스! 오. 선생님, 너무 힘들어요! 뭔가 이상해요! 이거! 쟤네들 궁극기 쓰게 하면 이득이거든 지금? 나는 지금 못 쓴단 말이에요. 궁극기 지금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궁극기를 빼게 하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네요. 자 일단 80% 정도 모았고 이거 썬더 나올 때까지 계속 저거 하면 될것 같거든? 자 피해주고 자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온다 넘어온다 넘어온다 도망쳤다, 도망쳐야 돼요.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앱소라 앱소라 앱소라 앱소라 아니 너 죽어 너 죽어 그럼! 아 잠깐만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이거 맞아? 이게 맞아? 자, 자 일단 집중해 집중해 끝까지 집중해 나 나이스 좋아 내가 먹고 이야 대박이다 오마오마간 컨트롤이었다 와와 와, 나이스 아주 좋아요 이거 먹고 바로 콜로러 가야지 와 진짜 야나 그렇게 안 썼으면 나 이거 다 뺏겼을 것 같아 자골넣고요 자, 피해주고요. 자, 어그로 끌게요. 자, 도망치고, 바로 내려가고. 앱쏘라 뭐해! 아니, 거기 가 있어야지! 아, 괜찮아. 포기하지 마. 어, 이거는 깨고라치 캐리니까! <웃음> 와, 궁극기로, 목근알포 있는 곳에 궁극기를 떨구고, 에어번 띄우고, 내가 돌아와서, 탐사기로 쇼쇼! 해서 먹어. <웃음> 개구락 씨의 캐리로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. 자 이번에 플레이해본 우리 잘하면 정말 좋은 캐릭터고 못하면 꾸대기가 되는 극과 극을 달리는 포켓몬 개굴린자를해 보았고요. 아 저는 정말 좋은 포켓몬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.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자 감사합니다.